어,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모아분들. 예, v 앱 되게 오랜만에 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좋아요, 모아분들. 우리 30초만 있다 합시다 아직 알람이 안간 모아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치킨 뭐 시켰냐고요? 치킨 저는 항상 먹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가루 뿌려져 있는 거랑 이거 치즈볼 전 뿌링뿌링 뿌링 소스 잘안 찍어 먹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물리지 말라고 무 꼬라 그렇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부위가 제일 좋냐고요? 저는 순살 좋아하는데 저는 순살 먹어서 사실 부위가 어떤 게 맛있고 잘 몰라요 요즘 좀살좀 좀 쪘죠? 저 요즘 진짜 많이 먹습니다 요즘 야식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치킨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저는, 저는 이게 첫 끼예요 저... 어, 뭐좀 저희가 늦게 일어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웃음> <웃음> <웃음> 머리 어떡하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끼, 첫 끼여갖고, 네. 저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면을 먹고 싶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좀 저녁 같은 걸 먹어야겠다 싶어서,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 자 일단 콜라 콜라 맨날 하는 거 있죠 좀, 좀, 좀 소리가 좀 시원찮은데 하지만 맛있을 거예요 요즘에 창문 열고 이렇게 이불 덮고 자도 조금 날씨가 쌀쌀하길래 전기장판을 2단인가 1단으로 들고 자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사실 저녁을 먹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이제 이거 하고 레슨이 많아가지고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오늘의 TMI는 진짜 많이 잤다 이건 이제 뭐저 어 거의 12시간 잔것 같은데 저 치킨 먹고 있어요 치킨 응. 제가 최근에 그 스위트홈 그거 봤는데 넷플릭스 거기에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제가 그걸 웹툰으로 봤어서 그런지 되게 그런 괴물들이 좀 진짜 영화 걸로 나왔을 때좀 신기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어 근데 저 진짜 모르겠이 첫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배가 하나도 안 부르네. 응,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무드 다이어리, 무드 다이어리 보신 분? 어, 봤다고요? 사실.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엄청 많았는데 딱 간추려서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찍으면서 막 음료수도 먹고 막 뭐... 뭐지? 젤리도 먹고 했는데 되게 그 만화책 봤잖아요 오랜만에 만화책 보니까 시간 가는 줄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영상은 거의 30분인데 촬영은 거의 한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저녁 추천? 근데 보통 치킨 먹는 거 보면은 좀 치킨 먹고 싶고 막 그렇지 않나? 저 치킨 이거 다 먹을 수 없,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 이틀 굶으면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살찌려면 은 아침, 점심, 저녁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정말 자주 먹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1인 1닭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죠. 음, 우리 휴닝이 커버곡이요? 저 커버곡은 이미, 이미 들었죠 녹음하는 것도 들었고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실래요? 근데 아마 여기 스피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조금 클 수도 있는데 From you, g i v i n a g i v i n a giving take, g i v i n a take. You're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way, running away from you, mm, from you. 한다 저도 사실 막 이런저런 곡을 커버하고 싶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웃음> 하필 항상 그 시기가 이제 컴백 준비할 시기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막 유니가 이거 나오는 날 계속 저희한테 와가지고 한 번씩 다 들어주세요 막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똑같이 머리 저, 이렇게 하고, 마스크 끼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 전체 마스크. <웃음> 초코송이 같다고요? 저도 그말 많이 해요. 저 약간 머리가 좀자기주장이좀 세가지고 맞아요, 초코송이 같아요. 제가 봐도. 나 지금 닭가슴살만 먹고 있어요? 사실 쪼만한 거부터 먹고 있긴 하거든요 리듬하이브 30레벨에서 막혔어 아그 30레벨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그거, 그거 뭐 패드를 들고 와서 해야 될것 같아 깬 분들 도대체 어떻게 깼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 그 마지막 곡그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그것도 아직 못 봤어요 속도도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배부르냐고요? 아직 괜찮은데? 아닌가?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먹는 속도가 줄었다고요? 나, 나 진짜 지금 완전 빨리 먹는 건데 요즘 좀 많이 먹다 보니까 확실히 좀 배가 느린것 같아요 먹는 게 미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맨날 이렇게 뭐지 메이크업을 받다가 맨날 저 자. <웃음> 이러거든요. <웃음> 요새 듣는 팝송은 음... 요즘에 그 저스틴 비버님 앨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검정치마 분들 노래도 많이 들어요, 주 노래 어떤 거냐고요? 저 기다린 만큼 더이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이제 슬슬 다들 저녁 드실 시간 아닌가? 보통 저녁 몇 시에 먹어요? 저는 거의 거의 항상 6, 7시거든요 응, 없지. 음. 다얻지 반? 거의 점저 아니에요? 그럼 점저? 나는 대구에서 있을 때 영화관 갔다 와서 저녁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럼 거의 한 9시, 10시 아닌가? 8시 그쯤이 그 근데 좀딱 맞긴 해. 안 먹고 하거는 가요. 그쵸, 그쵸. 너 가서 배고픈 공부 안 되니까. 오, 나 근데 진짜 많이 먹는데? 아 근데 저 피아노 좀 배우고 싶긴 해요. 피아노 만딱 배우면 진짜 곡 만들 때 엄청 소활한데 저 완전 초등학생 때 피아노 조금 배우다가 미술학원 갔거든요 슈닝이처럼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조금 부러워요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느낀 게, 그, 아이유, 아이유 선배님 중에, 무릎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완전 선배님이 좀 그때는 본인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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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요 건물에서는 진짜 다니는 곳만 다녀서 사실 길을 잘안 잃는데 그때 수빈이 형 때는 예상이 없던 경로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던 거예요. 그데 <웃음> 이제는 길안 잃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이거 시켰다고요? <웃음> 그렇게 된다니깐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어 오늘 조근깨뿌리고 안녕, 코스빈 씨 아닌가? 아, <웃음> 나 뭐야? 괜찮아요? 아, 아, 아, <웃음> 나도 아까 전에 여기 <웃음> 여기 의자 여기 찌었거든요아저손찌었어요 아, 잘하고 왔어요? 어. 내일 그래어나 그랬... 하나만. 야나손 벗겨졌어. 어디? 아 맞네. 빨리 찍접 먹어요. 그렸다 먹으면 나아지겠지.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인사하고. 어, 주은깨도 뿌리고, 안연도 뿌리고 하죠 응. 응어봐 어, 브이앱는잘안 보인다, 그죠 아마 앞에 빛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응어봐 여러분! 나 손가락 벗겨졌어요. 누가? <웃음> 어, 짜증나. 봐봐. 어, 피난다. 어. <웃음> 빨리 밴드 붙이고 요 밴드 괜찮아 방금 봤어요이 걸로 안 죽어 저만 먹었어요? 아니 이제 먹어야 돼 치즈볼 먹을래요? 응 하나 먹고 할래 잠깐 응. 나 이거 다 먹고 먹을래? 아 내려놔 내려놔 내가 알아서 먹을게 내려놔 어때요 나 진짜 22년 만에 꿈이 봤어요 여러분 형은 좀잘 어울리더라 뭐래? 주근깨 안경 아, 오늘 진짜 제가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갖고 오늘 제가 거의 못 자고 나왔거든요 많이 자면 부는 줄 알았는데 못 자고 나와서 붙더라고요 못 잤다고 했는데 많이 잤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왜 그러냐면 수비닝이 없으면 저희가 단체 스케줄을 못해서 <웃음> 수비닝이 갔다 올 때까지 저희는 스케줄이 엄청 뿌리해가지고 <웃음> 저는 오늘 한 2, 3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난 12시간 잤어 그러니까, 나 V 나 켰다고 해갖고 응. 봤는데 딱히 들은 말이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고 뭐가 12시간 잤어이러는데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나 그러고 <웃음> 그것도꺾 껐어 <꿨어. 웃음> 난 너무 오늘 피곤했거든 나, 나 비뱅하면서 졸 뻔했어요 근데 너무 부어갖고 응.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볼터치 과하게 하고 죽은 게막 찍고 안경 큰거 쓰고 이러니까 얼굴이 절반이 가려져 갖고 좀 봐줄 만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 얼굴 진짜 심각했어요. 와. 고생됐어요. 고생 너무 붓더라고. 응. 어제 막 새벽에 막 떡볶이 먹고 막 그래서 그런 맞아 맞아. 우리가 늦게까지 근데 네, 아무튼. 하여튼. <웃음> 봐봐요. 어떡하냐? 뭐, 데아 싫어요. 지는 <웃음> <웃음> <웃음> 맨날 다치면 나한테 내밀면서 먹어요, 먹어요. 나 취재물 하나만 여기서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찾아오겠다고 물어봤어. <웃음> 나, 브이 때, 브이미 때, 이미크할 때, 다이이미크할 때, 이미이미크할 때, 브이이거보고 때, 브이미 어 저주님 좋죠? 아나 <웃음> 너무 웃긴 것 같아. 좋죠. 재밌죠. 아니아이 <웃음> 보는데 너무 아 진짜 <웃음> 겁나 웃긴 거 알려줄게요. V R 키기잖아 이거 혼자 보면서 나 겁나 웃다할 것 같아. 아 그래? 봐봐요. 어 콘텐츠 너무 잘 잡으셨어. <웃음> 와우 와우 <웃음> 의자. <웃음> 의자. <웃음> 야, 소리 <웃음> 소리 안 들리는데 너무 강렬하다. <웃음> 소리 안들리네 시끄럽지 <웃음> 소리 켜봐 뭐야? 보들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정신이 <잘> 아 <웃음> <목소리> 아, <덜벌거리는> 것 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근데 노래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제가 성대모사 하나 해줄까요? 어, 어, 어, 해줘, 해줘, 해줘, 해줘.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웃음> 내 웃음 버튼. 요즘 <웃음>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마주기 선생님 자꾸 어디 나가서 하러 가셨잖아요. 그것도 있고, 하나 더 생겼어요. 그 짱구는 못말려의 맹구 아시죠? 맹구가 돌 되게 좋아하잖아요. 돌줄줄 줄 아는 소리.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알아요, 알아요. 뭔가 그냥 들던 오 이런 소리 나는데 마음에 드는 거 들면 아 어, 약간 이런 소리 나거든요. <웃음> 어때, 어때? 이것도 음. 방송에 쓸수 있을까요? <웃음> 난 이제 밥 먹으러 갈래 형 하나만 더 먹고 가세요 아, 나 가루만 좀만 먹을래 아니 하나 먹고 가세요 아나 뭔가 치킨 먹으려면 은 그럴... 그걸로 그냥 밥을 더 먹을래 나 점심을 좀밖에 안 먹어서 밥 먹고 싶어 그래서 오늘 대기하면서 좀 잤어요? 진짜 나 오늘 대기하면서 계속 잤어요 <웃음> 그냥 얘기문에 <얘기되면> 자죠 <웃음> 어, 그래도 대본을 못 넣어야겠는 거야 와나 오늘 진짜 많이 헷갈렸어 하면서 그래도 방송사고 안내안고 왔어요? 응응응 응, 응. <웃음> 다행히 야 이거 가루 맛있다 응 이건 가루가 찐이지 왜이 눌러붙은 거 이렇게 떼면서 먹으면 맞아 맞아 약간 뭔가 누룽지 같기도 하고 네, 인사 드리세요 네 갈게요 여러분 안녕 <웃음> 누가 그렇게 무미건조게 인사를 해? <웃음> 알았어. 응. 오늘 또 멋있게 차려입고 나왔으니까 멋있게 인사할게요 다시 할게요 약간 손가락 건슬려고 제대로 못한것 같아 어핏 묻었어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디오스 이따 오케이, 봐 밴드 발라요 아용 밴드 바르라고? 델 밴드 뭐지? 하여튼, 아, 그래도 한명 있으니까 확실히 재밌긴 하네. 여러분, 어, 근데 저도 개인기 하나 있거든요. <웃음> 아, 근데 이게 좀, 좀 하기 좀 민망해갖고, 아, 이게 좀 보는 사람도 좀, 오! 이럴 수도 있어갖고, 제가 숨기고 있었는데, 막 그, 여러분들, 그 뭐지? 잠시만요 <웃음> 지금 내적 갈등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눈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자 이걸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했는데 나중에 예능 같은 데 나가서 해도 될것 같다. 1. 본게 아니다, 이건 잠시 넣어두자. 2. 이렇게 해서 주세요 네. 처음에 이건 아시죠, 다들. 아, 진짜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모으는 건 아시죠? 이 모으는 걸 하면은, 이렇게 딱 모이잖아요. 이렇게 딱 모여있는 상태에서, 저는 한눈을 풀수 있어요. 신기하죠? 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그, 이것도 돼요. 이렇게 해서, 뭐야. 오케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어, 1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이런 거! 이런 피드백! 하지 말자고? <웃음> 아, 근데, 진짜, 나, 진짜, 이거, 진짜, 나중에, 나, 개인기 별로 없어서 하고 싶단 말이에요. 1번, 아, 1번이 많이 나오네. 진짜 신기하죠? 아, 1번 밖에 없네, 거의. 아, 무섭다고요? 너무 신기하다고 그쵸그쵸죠 어, 1번밖에 없네 다시 해보라고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아, 1번이 또다시 도배되는구나 음. 아 내적 갈등 많이 했는데 하길 잘했네 눈안 아프냐고요? 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좋은 차 어? 이렇게 디벨롭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 저 나중에 합니다 아 부왕 소리 내라고요? 그렇게 <웃음> 좋아 이렇게 수빈이 형도 나도 개인기 하나씩 이렇게 컴펌 받았다 저... 이제 뭐지? 의전팀 분 중에 이제 부산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은 저는 근데 많이 고쳤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분은 아예 안 고치셨는데 같이 이렇게 막 되게 친해서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하다가 <웃음> 다시 하라고요? <웃음> 음, 오케이 <웃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 저도 모르게 막 사투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약간 아무리 잘 고쳤어도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쓰면 나도 사투리 따라서 다시 쓰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내가 사투리 쓰고 있는지 소울말 쓰고 있는지도 분간이 잘안 돼요 나 이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아나 그냥 사투리로 그냥 정착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사투리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하라고 해서 하면 또 뭔가 좀 어색해요. 뭔지 알죠? 이거, BH 거기, 그, 그, 브링글, 브링글. <웃음> 브링글이에요. <웃음> 그래서 뭔지 알죠? 아 배부른데? 나저 약간 청개구리 그런 게 있어갖고. <웃음> 햄버거도 그렇고 햄버거를 먹으면 은 보통 하나 한 명당 하나는 무조건 먹잖아요 이거는 저는 무조건 꼭요 정도만한 조각을 남겨두고 버려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진짜 진짜 조만한 조각을 일부러 남겨놔요 내가 딱 거기서 갑자기 배가 스탑 이래요 그러면 은 오케이, 여기서 더 먹으면 진짜 너무 너무 배부르다. 딱 지금 기분 좋게 배부르니까 그만. 이러면 어, 그런 사람 조금 있구나. 역시 나만, 나만, 나만, 나만 청개구리 아닌구나 그쵸, 그쵸, 그쵸 아. 사람 사는 거다 똑같구나 기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거의 다 먹었어요. 왜 지금 그 청개구리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아, 진짜 어떡하지? 머리? 이렇게 하면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뭐지? 난 진짜 머리 정리가 안 돼. 어떡하지? 이야기가 멈췄다 이야기 주머니가 멈췄어요 이 시간이 보통 이제 퇴근하는 시간인가? 오늘 오늘 금요일 이제 보통 7시에 퇴근하시죠? 6시 반, 7시? 저보다 태연이가 눈 훨씬 커요 집에 가고 있어요 야근? 야근하면 보통 9시까지 하나? 보통 9시, 10시? 야자 아, 학생, 그치? 야자 할 수도 있 지? 헤어샵은 좀 늦게 아, 머리 하시는 분. 토마토가 왜 시르삼이라고 하셨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급하게 먹다가 이제 우액한 적이 있어갖고 어렸을 때 그러면 계속 못 먹는 거 아시죠? 아들 중학생 시절 생각나나고요 저는 중학생 시절 완전 기억 잘 나죠. 저는 어제도 막 중학생 때막 되게 애들이랑 놀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고 막 그랬어요. 토마토 주스를 머리를 왜 감아요? Oh, no, no, no, don't do that. 아 맞다, 저희 그 애니메이션 떴죠 저는 회사에서도 저희한테 미리 그걸 안, 안 보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가 돼요 그 영상이 엄청난 것들을 많이 담고 담은 내용이라는 걸 저는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모든 것들이 나올 거예요. 궁금하죠? 어,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티저 봤는데. <웃음> 그렇습니다 모아 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거기서 금발이죠? 맞죠? 나, 나 금발 맞지? 거기서 맞죠? 그쵸, 그쵸, 저, 저 맞죠, 맞죠. 그게 과거의 나 아닌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모아분들도 추측증이라고요? 추측, 추측, 추측 중이라고요? 뭐, 그래도 그거 이제 나오면은 다 알지 않을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렇고, 이제, 이제 오늘, 이제 슬슬 스케줄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치킨 두개 남았어요, 두 개. 근데 이거 못 먹겠어. 난저 이제 또춤도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캡처 타임 할까요, 모아분들? 어, 그렇지. 캡처 타임 할까 마... 하자마자 이 바로 여기 캡처 타임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걸까요?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범규 아트 범규 아트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어 범규 아트 그리고 뭐 할까요? 응,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할까? 그렇습니다, 모아 분들, 오늘 밥잘 챙겨드시고 이번 주도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화이팅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은 이틀도 화이팅이에요밥 맛있게 먹고 저는 최근에 너무 바빠서 위버스 많이 못 갔는데 오늘은 꼭 가서 우리 같이 놉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댄싱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밥 맛있게 먹고 안녕 안녕